지금 박상진 기자가 전해 드린 것처럼 이제 10층에서 내려와서 서울 구치소로 이동할 것이다 이런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잠시 뒤에 차량의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곳에서 지하주차장으로 바로 가서 차량을 탑승하고 나올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커 보인다 이런 소식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중앙 현관으로 나와서, 중앙 현관에서 나와서 거기 쪽에서 차를 타고 구치소로 이동을 하는데요. 앞으로 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경호 문제도 있고 그리고 지난번 검찰 출석 때도 검찰청사에 상당히 포토라인을 세워서 취재진들을 상당히 그 제안을 했었거든요. 근데 예. 지금은 그런 준비가 안 되고 아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화면에서 차량이, 네, 이동을, 차량이 한, 나오고 예, 있습니다. 이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경호 차량 모습도 보이고요. 병원들이 양옆에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앞에 인도 있는 차량 차량의 뭐... 모습이 보이고 그 뒤에 아무래도 호송 이 아, 아, 지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을 직접 확인하셨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서문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앙지검에서 현재 서문에서 좌회전을 해서 반포대로 쪽으로 지금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면산 터널 방향으로 가려면 이제 좌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차량이 지금 예 말씀드렸듯이 좌회전을 하고 있는데요. 네. 우면산 터널 쪽으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반 승용차 가운데 좌석에 탑승한 걸로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정상실질심사가 끝나고 법원에서 검찰로 이동할 때도 가운데 이제 양쪽 여성 수사관들을 양쪽에 몇 앉히고 몇 가운데, 가운데 본인은 앉았는데요. 이번 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구치소로 이동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본인의 일종의 편의보다는 그 경호라는 문제를 떠나서 일종의 개호라고 표현을 쓰는데요. 이제 수사관들이 그 옆에서 지켜본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서 가운데 아마 자리를 한 네,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서초역의 모습입니다. 지금 취재 차량들의 모습도 보이고요. 경찰 오토바이가 상황을 통제하고 있는 모습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조금 전에 4시 30분에 서울구치소로 출발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일반 승용차 뒷좌석 가운데 자리에 탑승한 채로 현재 서울 구치소로 이동 중입니다. 서초역을 지나고 있고 지금 화면 위쪽이 예술의 전당 방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면산 터널 쪽으로 지금 향하고 있고요. 지금 아마 오른쪽에 아마 사랑의 교회가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면으로 계속 가게 되면 우면산 터널로 들어갈 텐데요. 아마 그쪽으로 가는 거기가 가장 최단 거리이기 때문에 그쪽을 택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차량 행렬 후미에 경찰 오토바이가 있고 그 뒤로 주제 차량들이 뒤따르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네, 지금. 저희가 이동하면서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방송 화면 상태가 고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벽 시간 그렇게 빠르지 않은 속도로 약 시속 한 60km 정도의 속도로 계속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면산 터널로 좀 들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면산 터널을 통해서 이제 요금소 통행료가 보통 한 2천 원, 2,500원 정도 나오는데 뭐 지금 호송 차량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제한이 될것 같고요. 네. 그래서 통해서 현재 과천IC 쪽으로 아마 빠져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우면산 터널 막 지금 진입을 했네요. 네, 우면산 터널에 진입하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우면산 터널을 통해서 과천 쪽으로 이동할 것 같습니다. 지금 터널 안의 상황입니다. 터널 안에서 지금 예술의 전당 방향에서 과천 방향으로 우면산 터널을 이용해서 이동하고 있는 모습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총 거리가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구치도까지 약 15km 정도 거리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일반적인 차량 소통 흐름으로 봤을 때는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뭐, 이번에는 근데 차량도 없고 지금 시간이 상당히 이른 새벽이기 때문에 차량도 없고 또 신호 통제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상당히 빠르게 시간에 도착을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조금 전에 3시 약한 25, 오6분 정도 부분쯤에서 박전 대통령 차량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일반적인 시간 정도 도착이라면 거의 시 가량에 도착이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아마 그런 부분보다 상당히 빨리 도착을 네,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체 이동 상황에. 시간이 20에서 25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수 있는데 물론 교통 상황과 경찰의 통제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서울중앙지검을 나와서 우면산 터널을 이용해서 서울 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계십니다. 현장 화면이 잠시 고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현장 상황이 고르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면서 현재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는데 서울구치소는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 입소 준비를 마친 상태고요. 지금은 우면산 터널 밖에서 차량 행렬이 밖으로 나오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앞에 경찰 차량이 행렬을 이끌고 있고 뒤에 경호 차량이 있고요. 그 뒤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뒤따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네, 이제 우면산 터널을 막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마 과천의왕 고속도로를 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마는 실제가 네. 어떤 코스를 선택했는지는 저희들에게 그것은 경호 문제가 있어가지고 공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저희들은 직접 보면서 실시간으로 파악을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이미 반포대로를 통과했고 오면산 터널도 통과한 상태입니다. 이제 과천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 과천 의왕 고속도로로 들어서고 있다 이런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 앞에 차량 행렬의 모습이 보이죠 경찰 차량과 검색 차량 다섯 대 정도가 뒤따르고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리무진 차량이 아닌 일반 보송 차량에 탑승했고 여성 수사관들이 양 옆에 앉은 가운데 뒷좌석 가운데 자리에 탑승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서울구치소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장의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현장 취재진에 따르면 그 유영아 변호사가 현재 검찰청에서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영장 심사 이후에 검찰청에서 대기를 하는 과정에도 아마 변호사들도 같이 있었던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할수 있겠습니다. 지금 나와서 따로 아마 귀가를 하는 모양인지 아니면 서울구 치소로 다시 같이 가는 모양인지는 저희가 확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 도착을 서울구 치소로 같이 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뒤늦게 가거나 아니면은 아예 오늘은 가지 않는 방향도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 취재진은 뭐 영장 심사 결과 뭐 재판 어떻게 준비할 거냐 이런 부분에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아마. 네. 이 답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지금 현장에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조금 전에 서울 중앙지검을 나와서 현재 서울 구치소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경찰 오토바이가 취재진의 접근을 근접을 막고 있는 가운데 취재진들이 차량 행렬 후미에서 뒤따라가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동 모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차선은 진행 방향 차선은 통제된 것을 보이고 반대. 차선만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현재 시간이 새벽 4시 36분을 넘어가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일반 보통적인 시간이라고 해도 차량 흐름이 이렇게 많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또 더욱이 박전 대통령을 지금 경호하는 차량들이 다 이미 다 준비를 해놓고 가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은 빠르게 도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뭐 차량 속도가 상당히 높인다든지 뭐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야간이기 때문에 주간에 비해서는 상당히 속도를 낮춘 상태로 안전한 상태로 계속 이동 중에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조금 전인 새벽 4시 30분을 전으로 해서 서울중앙지검을 출발했습니다. 예상한 대로 차량에 탑승한 채로 주차장에서 나왔고 호성 차량을 타고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뒷좌석 가운데 자리에 탑승한 모습도 확인해 보실 수 있었습니다. 양 옆에는 여성 수석관들의 모습도 확인해 보실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 서울구치소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 현장 취재진의 이야기로는 서울 구치소에 뭐 윤상현 의원이라든지 뭐 친박 의원들이 현재 같이 대기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현재 들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서울구치소 앞도 현재 많은 취재진 그리고 태극기를 든 지지자들이 몰려들면서 상당히 혼잡한 상황입니다. 윤상현 의원을 비롯한 친박 정치인들도 도착했다, 이런 소식도 들어와 있고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렬은 과천을 지나서 의왕 방향으로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청사를 나온 지 10분이 조금 안된 시각인데 현재까지는 큰 무리 없이 원활하게 이동하는 모습을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시각 과천 의왕 고속도로를 현재 달리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아마 저희 예상으로는 아마 군포 안양 방면 쪽에서 군포 저 과천 나들목 쪽에서 군포 안양 방면 쪽으로 아마 차 흐름이 빠지지 않을까 현재 예상을 해 보는데 어떤 방향으로 정확히 가고 있는지까지는 일단 보면서 파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경찰이 경호 의전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서울 구치소 정문 앞까지만 이루어지는 거죠? 구치소 안을 들어서면 일반 수감자와 똑같은 그런 똑같은 처지가 되는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구치소 정문까지는 청와대 경호팀이 경호를 맞지만 네.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예우가 바로 그 앞까지입니다. 그래서 구치소 안에 들어서는 순간 일반 수감자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되는 거죠.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 앞에서 내려서 걸어 들어가는 건 아니죠 차를 타고 그대로 정문을 통과하게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뭐 본인이 특별히 내려서 뭐 국민들께 이야기를 하겠다든지 입장을 발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차량이 그대로 서울구치소 안으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지난번 검찰 출석이라든지 오는 어제 영장심사에 나와서도 국민들께 뭐 특별히 이야기한 적이 없었는데요 아마 네. 구치소로 들어가는 때도 특별한 표명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동안 검찰 조사에 출석하면서 한 8초 20, 29자 발언이 전부였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혹시 어떤 말을 하게 되면 그 소식도 실시간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양 군포 방향으로 계속해서 취재진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차량 행렬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나온지 10분 정도 지났습니다. 이제 1 2여분 후면.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코스대로라고 한다면 은 군포 안양 방면 쪽으로 빠졌다면 아마 인덕원 사거리 쪽으로 이제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성남 방면 쪽을 통해서 아마 서울구치소 의왕 쪽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지금 우회전을 하면 정부청사, 과천 정부청사 방향이고요. 직진을 하면 군포 안양 방향으로 계속해서 직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경찰 오토바이가 저렇게 줄지어 있는 건 취재진의 접근을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제한하려는 모습이고요. 그 앞쪽에 대략 150m, 200m 앞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서울 구치소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경호 문제 그리고 안전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취재진들이 뭐 접근하면 상당히 안전사고도 우려가 되기 때문에 아마 경찰들이 상당히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평소 지난번 검찰 출석 때처럼 그재인들이 뭐 경쟁적으로 좀 위험한 상황들이 연출되거나 그런 모습들은 보이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태운 차량도 그렇게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군포 안양 방향으로 계속해서 직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경찰이 중간중간 나와서 상황을 통제하고 있는 모습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 행렬의 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대략 150m, 200m 앞쪽에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언핏, 저희가 한 2, 3초 정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얼굴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아주 짧은 시간이었고 차량 안에 탑승한 모습이어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만 상당히 굳은 표정이었고 눈을 뜬 채로 상당히 굳은 표정이었다. 이렇게 저희가 볼수 있었겠죠. 네, 아마 본인도 예상을 했든지안 했는지는 저희가 뭐 정확히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상당히 표정이 굳어 있었고요. 그리고 뭐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도 예상을 못했다. 이런 얘기까지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영장 청구까지도 예상을 못했는데 발부까지 됐다. 네. 이런 상황이라면 아마 박전 대통령 상당한 정신적 충격이 있지 않았을까 저희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지요. 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을 뒤따르면서 저희가 차량으로 따라가면서 촬영한 화면이기 때문에 다소 흔들리고 다소 정제되지 않은 화면이 나갈 수도 있다는 점 여러분께 미리 양해 말씀 구합니다. 네, 지금 안양 쪽으로 아마 진입을 한것 같습니다. 안양 표지판이 보이고 있는데요. 네, 시내로 뭔가 들어온 모습이죠? 네, 번호한 거리에서 왼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10여 분 안쪽에 서울구치소로 도착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지금 경찰 오토바이가 취재진의 근접을 막고 있는 상태고 취재진들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탑승 차량을 뒤쫓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역시 경찰이 중간중간 나와서 상황을 통제하고 있고 거리에 나와 있는 일부 시민들 늦은 시간입니다만 일부 시민들은 차량 행렬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모습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저 앞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구치소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대통령의 경찰의 경호를 받는 건 이번이 마지막일 겁니다. 이제 서울 구치소 안으로 들어가면 일감 수반자와 똑같은 대접을 받게 됩니다. 이제 네. 10여 분 후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은 서울구치소에 도착하게 됩니다. 오른쪽에 의왕 간판이 보였습니다. 이제 서울구치소가 있는 의왕시계에 진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잠시 후면 서울구치소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거의 다 도착을 한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출발한 지가 약한 이제 15분 정도 15분 정도예, 가량 돼 네. 보이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통 20분에서 25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아마도 시간상 그리고 신호 통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도착을 할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에 이정표 나왔지만 백운호수라는 지금 이정표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백호릉 쪽에서는 그렇게 서울구치소가 그다지 먼 거리는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도착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오랜 시간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퇴근길 그리고 부지런하신 분들은 출근길 상황인데 거리에 일부 시민들이 물구러미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도 볼수 있습니다. 네, 이제, 이제 서울구치소에 들어서는 모습이죠? 네, 이제 구치소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출입구 쪽으로 현재 진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서울구치소 앞에 상황 확인하고 계십니다. 서울구치소 정문 쪽으로 도착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장에서 화면 직접 함께 보고 계신데 지금 가운데 탑승한 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네, 법원에서 검찰 쪽으로 이동할 때와 마찬가지로 가운데에 현재도 앉아 있는 상황이죠. 네, 양 옆에 여성 수사관의 모습이 보이고 서울 구치소 정문을 통과하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특별한 입장 표명 없이 역시 아까 예상대로 그대로 구치소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네, 구치소 문이 닫히는 모습이고요. 이제 경찰들은 빠졌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만 서울 구치소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네, 이제 박터널로 들어갔죠. 음양산 터널을 통과해서. 주 과천 네. 의왕고속도로를 올라탔습니다. 네. 지금 네. 화면에 보사에서 나오는 네. 모습 네. 나오는 네. 모습이죠. 네. 가운데에 앉아 있고 양옆에 여성 수사관들이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포토라인이 양옆으로 지금 빨간색 지금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빨간색으로 포토라인이 쳐져 있어서 저 안으로는 취재진들도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차량 보이지 언뜻 다시 한번 보였는데요. 지금 서문을 나가는 서울중앙지검 서문을 나가는 모습입니다. 서문에서 지금 좌회전을 해서 지금 맞은편에 보이는 하얀색 건물은 대검찰청이고요. 지금 좌회전을 해서 안포대로를 나가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이는 차량은 앞에 나가는 경호 차량이고요. 예, 박전 대통령이 탄 차량은 아닙니다. 처음에 앞으로 나간 차량은요. 네. 우면산 터널 쪽으로 현재 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한 20분 전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미 서울 구치소에 도착한 상황입니다. 아마 지금. 입소 준비를 하고 있고 입소 절차를 밟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새벽 상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은 3시 3분에 발부가 됐고 서울중앙지검에서 대기하고 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4시 30분쯤 서울중앙지검을 나와서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인 4시 45분쯤 서울 구치소에 도착하는 모습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차량 행렬은 15분 정도 이어졌지만 저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을 직접 확인한 것은 출발할 때 2, 3초 정도 그리고 도착할 때 2, 3초 정도였습니다. 검은색 일반 차량 뒷좌석 가운데 자리에 탑승한 모습이었고 양 옆에는 여성 수사관들이 동석을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입은 국게 담은채 표정도 아주 굳어 있었습니다. 대국민 입장을 밝힐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역시 아무런 입장 발표 없이 현재 서울구치소 안으로 들어간 상황입니다. 지금은 약 대략 한 20분 전쯤의 상황이죠. 서울중앙지검에 나서 나와 서울구치소로 이동하는 모습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우면산 터널을 이용해서 예술의 전당 방향에서 과천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미 이제 서울 구치소 안에서 입소 절차를 받게 될 텐데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구치소 안에서는 작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수감자와 똑같은 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뭐 일반적으로 절차에 따라서 인적 사항을 일단 막 확인을 하게 될 거고요. 예. 그리고 간단한 건강검진. 그리고, 그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가슴에 이제 수임번호가 새겨진 수위를 받게 될 텐데요. 근데, 박전 대통령이라고 꼭 특혜라고 할 수는 없고, 일반적인 피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보통 정신적으로 좀 충격을 받거나, 이렇게 네. 할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구치소에서 약간의 면담 절차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심리적으로 동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좀 안정을 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이것은 꼭 예우 차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이제, 피자분, 피자들이라든지 구치소에 들어온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구치소의 관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하는 부분인 거죠. 어떤 수감자든지 그런 그런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상당히 높은 형을 받았다든지 그런 예. 부분에 있어서는 구치소로 돌아오는 과정에 상당히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고 돌아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돌아왔을 때에도. 구치소에서는 면담을 통해서 조금 심리적으로 안정을 준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저희가 화면으로는 짧게 봤습니다만 상당히 굳은 얼굴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줄도 몰랐다는 라 식의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네. 본인의 입장을 항상 주장을 해왔듯이 나는 정말 선의로 이런 일들을 다 해왔고 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공모한 적도 없고 나의 옳은 뜻으로 해온 일인데 내가 이렇게 구속까지 돼야 된다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상황을 상당히 받아들이지 못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네. 도착을 했을 때에 지금 아마 구치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고려를 하고 있지 않을까 저희들이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직접 저희들이 안에서 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충분히 미루어 짐작을 해볼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죠.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우면산 터널을 통과해서 과천 방향으로 이동하는 모습 다시 한번 보고 계신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미결 수용자 신분으로 즉시 수감 절차를 받게 됩니다. 유치소 측은 박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진도 찍고 지문도 채취하고 수용자 번호 등을 지정하는 법률이 정한 조치를 일정 취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혼자 생활하는 독거실에 수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상진 기자도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만 미결수용자다 이것이 뜻하는 바가 뭔지 조금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미결수와 기결수 이렇게 두 개로 나뉘는데요. 네. 이것은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 드리냐 하면 이제 재판을 받게 될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피의자로 구속이 됐기 때문에 수사를 받고 결국에는 기소가 되게 될 텐데요. 기소를 하게 되면 재판에 넘겨진다는 의미인 것이죠 기소는 그러면 1심2심3 심까지 경우에는 네. 가게 될 텐데요 그런 3 심까지의 대법원까지의 선고를 통해서 형이 확정이 됐을 경우에는 기결수가 되는 것이고 예. 그전까지는 미결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지요 네 미결수라는 건 이제 아직 재판이 완료되지 않았다 이런 뜻으로 그냥 그렇습니다 형의 확정이 되지 않았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여성 수성안동이 탑승한 승용차, K7 승용차로 알려져 있는데요. 4시 29분, 4시 반 30분쯤 서울중앙지검 지하주차장을 나와서 서울구치소로 이동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달 12일에 청와대를 나와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으로 거주지를 옮겼는데 또한 20여 일, 19일 만에 거처를 다시 한번 옮기게 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입소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동하는 모습 계속해서 보고 계십니다. 20분, 30분 전쯤의 상황입니다. 과천을 지나서 안양방향 그리고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로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네, 박전 대통령 헌법협판소에서 지난 10일 파면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그다음에 검찰은 열 하루 뒤인 21일 검찰 수사예 나왔고요. 그리고 31일, 그로부터 열흘 뒤인 31일에 이제 구속영장까지 발부가 돼서 그게 파면된 지 21일 만에 구속이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서울구치소로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 나오고 있는데요. 박근혜. 네.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앞도 지금 상황이 매우 한산하다고 합니다. 지지자들의 탄식도 이어지고 있고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다시 서울 구치소로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차량 행렬의 모습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계십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4시 30분 쯤 서울중앙지검을 나와서 4시 45분에 서울 구치소에 들어갔습니다. 미결 수용자 신분으로 현재 입소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 촬영이나 지문 채취 그리고 간단한. 신체검사를 받게 되고 이제 수위를 갈아입고 입소하게 됩니다. 독방을 쓰게 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서울구치소 정문에서 사실상 끝이 났고 이제 일반 수감자와 똑같은 생활을 하게 됩니다. 다만 박상기 기자가 얘기한 대로 방 크기는 조금 넓은 독방을 쓸수 있다 이런 이런 상황인 거죠? 네, 박전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이제 전례를 따라서요. 지금까지 원정사상 구속이 된 대통령 이제 두명 있었었는데 일반 독방보다는 상당히 큰 독방을 배정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고치소에서 조금 더 준비를 갑자기 지금 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아마 임시로 상당히 거처를 주고 또 준비를 해서 아마. 방을 옮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도 지금 구치소에서는 충분히 논의를 따로 할 거고요. 아마 지금 갑자기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기 때문에 뭐 그런 거를 준비를 해 놓고 뭐 기다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가 네. 있기 때문에 구치소 입장에서는 그렇게 또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영장이 발부된 것은 상당히 새벽 이른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할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그리고 현재 구치소에 지금 수용돼 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돼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는 뭔가 그런 부분에 대한 구치소 내부의 논의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서울 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확인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간은 4시 49분 30초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상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은 3시 사람은 불구속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느냐. 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상식에 비춰서 생각해 봐도 약간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실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해오지 않았습니까? 범죄 혐의에 대해서 모른다, 혹은 억지로 엮은 것이다, 어거지다 이런 표현도 했고 또뭐 진실은 언젠간 밝혀질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자 이런 점도 구속에 반영됐을까요? 네, 일종의 부인이죠. 네. 사건, 이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하는 부분은 분명히 구속 사유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반영이 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네.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 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고 라볼 수가 있는 네. 거거든요. 그런데 있어서 그렇다고 무조건 부인한다고 해서 그러면 구속 사유가 되느냐. 그렇게는 또볼 수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구속의 결정적인 이유로 사, 혐의에 대한 부인을 들겠다고 한다면 그럼 결국에 이것은 역으로 구속이라는 것은 자백을 받아내려는 일종의 수단이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법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생각하고 있듯이 구속이라는 것은 바로 유죄를 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 부인한다 이런 것이 무조건 구속이다 이렇게까지는 볼 수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서울 중앙지검을 나와서 서울 구치소로 이동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고 계신 겁니다. 네. 지금 우면산 터널 지금 다시 진입하고 있는 화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카메라에 포착된 것은 출발할 때한 2, 3초 정도 그리고 네. 서울 구치소에 도착할 때 2, 3초 정도였습니다. 표정은 한결 같았습니다. 입은 굳게 다물었고 눈을 감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표정은 아무래도 착잡하고 상당히 굳어있는 표정이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정치적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장면을 보고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직 대통령이 세 번째로 구속되는 불행한 또 3월의 마지막 아침을 맞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은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는 장면입니다. 이동까지는 대략 15분에서 16분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새벽 시간이고 경찰이 차량을 통제했기 때문에 크게 무리 없이 이른 시간에 서울 구치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구치소에 도착하기 직전에 서울 구치소에서는 입소 준비를 마쳤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었고 사실 뭐 미리 준비를 어느 정도는 했을 테니까요. 그래서 입소 준비를 마쳤다는 소식도 들어왔었고 지금은 일반 수감자들처럼 간단한 신체검사와 사진 촬영 등을 거쳐서 수위로 갈아입고 입소 절차를 밟고 있거나 이미. 감 됐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저희가 정확한 상황은 볼수 없습니다만 박근혜 전 네. 대통령이 지금 구치소로 들어오고 있는 장면인데 네. 여성수사관 가운데 앉아서 차량 뒷좌석에서 서울 구치소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저는 사실 서울중앙지법에서 서울중앙지검 대기 장소로 이동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차량 뒷좌석 가운데에 탑승한 모습을 보고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아무래도. 양옆 좌석보다는 가운데 좌석이 조금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인도 상당히 낯설었던지 네. 그 화면을 자세히 보시면 한번 물어보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이곳에 네. 앉아야 되느냐라는 식의 일종의 물음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번에 지금 구치소로 이동을 할 때도 가운데에 앉아서 양 옆에 여성 수사관들이 앉아 있는 모습인데 솔직히 보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약간 낯선 모습인 것은 사실이죠. 네, 전직 대통령이지만. 뭐 구속된 수감자 신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저희가 가타부터할 일은 아닙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차량 뒤쳐서 가운데 있는 것은 어쨌든 좀 생경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 TV를 켜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상황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은 오늘 새벽 3시 3분에 발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검찰과 청와대 경호실, 경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호 이동 문제를 1시간 30분 정도 협의를 했고요. 서울중앙지검 10층의 조사실에 대기하고 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하로 이동해서 4시 30분에 차량을 타고 지하주차장을 나와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으로 가는 길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초역을 지나서 예술의 전당 방향으로 직진한 다음 우면산 터널을 이용해서 과천 방향으로 왔고요. 안양군포 방향으로 계속 달려서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로 이동을 했습니다. 서울구치소에 입소한 시각은 4시 45분입니다. 서울구치소 앞에는 윤상현 의원을 비롯한 친박 정치인들의 모습도 보였고요. 또 태극기를 든 일부 지지자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이 이제 서울구치소로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지금 앞에 경광봉을 든 모습도 보이고 지금 보이는 차량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탑승 차량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보통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때 차량을 타고 구치소로 이동하는 경우에 눈을 감는 이제 피의자들도 네.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약간의 그런 포기라고 해야 되나 하는 네. 그런 그런 심정들을 보통 보여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박전 대통령 상당히 굳은 표정으로 들어가는 모습인데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충격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상당히 네, 굳은. 네, 서울 구치소에 들어서는 모습인데 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얼굴 방금 확인하셨습니다. 네, 이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차량 네. 앞에 경호 차량이 먼저 하더라고요. 1시 45분쯤의 상황이죠. 서울구치소 정문을 통과하는 모습입니다. 서초동 중앙지검을 출발한 지약 15분 정도 걸려서 구치소 지금 현재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들어가자마자 서울구치소 문은 굳게 닫혔고요. 사진의 모습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호송 차량 뒷좌석 가운데 자리에 탑승한 모습입니다. 앞쪽에 운전하시는 분 그리고 왼쪽에 있는 분은 경원으로 보이고요. 뒤쪽에 양 옆에 여성 수사관들의 모습이 지금 한 번의 모습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좌우로 여성 수사관들이 앉았습니다. 동석을 했고 그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눈을 감진 않았고 입을 깨 담은 채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굉장히 굳은 표정이었다는 것만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구치소에, 지금 구치소로 향하는 장면이고요. 네, 서울중앙지검을 네. 나서는 장면이고요. 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화면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희 카메라에 포착된 것이 출발할 때 2, 3초가량 그리고 도착할 때 2, 3초가량이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장면은 우면산 터널을 이용해서 예술의 전당에서 과천 방향으로 이동하는 모습이고요. 여기서 의왕과천간 고속도로를 따라서 군포, 안양 방면으로 진행을 한 다음에 서울구치소,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로 이동했습니다. 서울구치소에 도착한 시간은 4시 45분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약 15분 전인 4시 30분쯤 서울중앙지검을 출발했습니다. 취재진들이 호송 차량 행렬을 뒤따라갔습니다.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그 모습을 전해드렸는데 다행히 불상사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오늘의 상황 다시 한번 대통령들이 이용하는 에쿠스 리무진 차량이 아닌 검찰 호송 차량을 타고 서초역 반포대로 우면산 터널을 거쳐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법원의 구속 결정에 따라 박전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이어 범죄 혐의로 구속된 세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네, 영장심사를 한시간부터 발부한 시간까지 놓고 보면 16시간 넘게 걸린 셈입니다. 네, 박전 대통령이 영장심사에 출석한 게 어제 오전 10시 반이고 이 영장이 발부된 게 오늘 새벽 3시 3분이니까 영장 발부까지 16시간 반이 걸린 셈입니다. 이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 영장심사 자체도 한두 시간이면 끝나고 영장 발부까지 걸리는 시간도 길지 않습니다. 하지만 박전 대통령의 경우 범죄 혐의가 13가지에 이르고 영장 기록만 12만 페이지에 달해 기록을 검토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 겁니다. 전직 대통령의 구속이 걸린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영장 심사를 맡은 강부영 판사의 고민이 그만큼 깊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심사를 맡은 강 판사는 영장 심사가 끝나고도 8시간 동안 혼자 기록을 검토하며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이 시각 박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세영 기자, 그곳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제 뒤로 보이는 서울 구치소 안에서 지금 수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치소 정문은 굳게 닫혀 있고 이 앞에는 경찰 경력들이 여전히 삼엄한 경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박전 대통령이 탄 차량이 이곳 정문을 통과할 때 지지자들 100여 명 정도가 태극기를 흔들고 또 소리를 지르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상당수가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지자들이 다시 모일 가능성도 있어서 경찰은 400m가량 되는 구치소 진입로에 인간띠를 형성해 돌발 상황에 계속해서 대비할 예정입니다. 또박전 대통령의 구속을 환영한다며 꽃을 들고 나온 사람들도 있었는데 다행히 지지자들과의 충돌은 없었습니다. 앞서 새벽 4시 45분 박전 대통령은 검찰이 제공한 차량을 타고 구치소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박전 대통령은 양옆에 여성 수사관을 두고 가운데 앉아 있었는데 얼굴은 상당히 굳어 있었습니다. 박전 대통령은 이제 구치소 안에서 대통령이 아닌 수임번호로 불리게 됩니다. 현재 수감 절차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휴대한 소지품을 모두 맡겨야 돼서 박전 대통령이 올림머리를 할때 썼던 머리 실핀도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박전 대통령은 앞으로 구치소 안에서 변호사들을 접견하며 검찰 수사와 재판에 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구치소 앞에서 SBS 이세영입니다. 새벽 3시에 구속이 결정되고 1시간 반쯤 뒤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청사에서 서울구치소로 이동했습니다. 마지막 경호 예우를 받으면서 구치소에 들어가는 데 16분이 걸렸습니다. 손영환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청사서편 지하주차장을 빠져나온 건 오늘 새벽 4시 29분. 법원의 구속 결정이 내려진 지 1시간 26분 만입니다. 구치소까지 이동하는 과정에 경호와 수감 절차를 준비하느라 예상보다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청와대 경호 차량을 앞세우고 검찰이 호송차로 준비한 검은색 승용차의 가운데 자리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앉은 채 서울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뒷좌석 창가 자리,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옆엔 여성 수사관이 함께 탔습니다. 박전 대통령은 입을 다문 상태였고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차량 대우는 경찰에 호의를 받으며 곧장 검찰청사를 빠져나가 서울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서울 구치소까지는 최단 거리를 택했습니다. 먼저 반포대로에 오른 뒤 우면산 터널과 과천 의왕고속도로를 통과해 서울 구치소로 이동했습니다. 이동거리는 대략 14km로 평소 같으면 20분 정도가 걸리는 동선입니다. 하지만 이른 시간이라 차가 많이 없기도 했고 경찰과 청와대 경호팀이 일대를 통제해 박전 대통령이 탄 차량은 비교적 빠른 속도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했습니다. 청사를 빠져나온 지 16분이 지난 새벽 4시 45분. 미결 수용자 신분이 된박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SBS 손형안입니다. 네, 조금 전에 세월호가 목포 신항으로 출발할 죠 이제 그두 가지 생활에서 그 개인의 입장에서는 가장 큰 차이가 날수 있는 부분은 구치소에 있을 때는 일반적으로 찾아오는 사람 말고도 변호사하고는 무제한으로 그러니까 일과 시간에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는 같이 있을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박전 대통령도 재판도 있을 거고 수사도 있을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무제한으로 변호사들이 아마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접견 시간이 이제 아침 8시부터 보통 이제 오후 4시 반 정도까지 이제 접견 시간이 이루어지는데요. 이제 구치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간을 이제 풀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가득히 다 써도 되는데 교도소에 이제 가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은 이제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일종의 형이 확정이 다된 부분이라서 뭐더 이상 뭐 변호사를 만나서 어떻게 보면 뭐 재판 진행이라든지 이런 걸 논의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 화면에 오른쪽에는 작은 화면으로 이 시각 현재 세월호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전 아침 7시부터 세월호가 출발을 해서 지금 잠깐 현장 좀 화, 화, 상황이 좋지 않아서 비가 내리고 있어서 좀더 명확하게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좀 닦았는데요. 지금 세월호가 목포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20분 정도 지났고. 큰 화면으로는 오늘 새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로 가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한국 현대사의 상당히 좀 안타까운 장면, 두 장면을 동시에 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시기가 동시에 일어날 그렇습니다. 수 있을까? 참 네. 아이러니합니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변호사들과 다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거고, 네. 그렇게 한 다음에 검찰의 좀수시로 오가게 되지 않을까? 그런 뭐 전망이 있잖아요. 이기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이 검찰은 일반적으로 피의자를 구속을 하게 되면 네. 20일 정도의 신병을 확보해서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법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검찰 이제 박전 대통령을 검찰청으로 불러서 앞으로 20일 동안 수사를 하게 될 텐데요. 아마 가장 핵심이 되고 있는 뇌물죄 혐의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기소를 전제로 하고 수사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유죄를 받아내기 위해서 검찰이 수사를 한다면 그 부분에 가장 역점을 두 수사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최순실 안종범 전 수석하고도 이제 대질 같은 것들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실제로 검찰청에 이제 나오게 되면 이제 저희들이 첫 구속 이후에 결국에는 이제 상당히 언론들도 신경전들 쓰게 그렇겠죠. 될 텐데요. 네. 네 화면에 저희들이 담을 수가 있을지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은 정확히 뭐 확답이 나온 상태는 아닙니다 누가 확답을 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종쪽 이제 검찰 측에서 뭐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종의 약간 관례대로 그 구치감 쪽에서 내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뭐 근접 촬영을 하는 건 아니더라도 이제 그런 부분들은 허용을 해줬는데 박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일반적인 구속 피의자들과 그 형태를 같이 할지. 아니면은 오늘도 아까 구치소로 갈때 지하에서 나왔지만 네. 지하로 일종에 들어가서 그 조사실로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취할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얘기가 나올 것으로 아마 예상이 됩니다. 네, 앞으로 뭐 검찰 조사를 더 많이 받을 테고 또 재판까지 이어져야 될 텐데 그런 일정들은 얼마 정도 걸릴 거라고 예상이 되나요? 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단 구속이 되면 신병이 20일 정도 구속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구속이 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라면 4월 20일까지는 이제 검찰에서 신병을 확보한 다음에 결국에는 이제 기소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검찰이 그런데 대선도 이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시기를 아마 조율을 할 것으로 지금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 빨라질 거란. 거라는... 예 그렇습니다 4월 17일부터는 벌써 공식 대선이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때문에 네. 그때까지만 해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론적으로는 20일까지 수사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17일부터 대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아마 수사 정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박성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다시 검찰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나라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뭐 검찰, 법원도 정말 숨가쁜 하루가 지나가고 있는데 구속 결정이 난지 이제 4시간 반 지났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 심사를 맡은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이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영장이 발부된 시간은 오늘 새벽 3시 3분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 구속영장 발부가 결정되자 서울중앙지검 10층 조사실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박전 대통령은 4시 29분쯤 검찰청사에서 나와 서울구치소로 향했습니다. 박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들이 이용하는 에쿠스 리무진 차량이 아닌 검찰 호송 차량을 타고 서초역, 반포대로 우면산 터널을 거쳐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로 향했습니다. 법원의 구속 결정에 따라 박전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이어 범죄 혐의로 구속되는 세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네, 구속 심사부터 발부하는 데까지는 한 16시간 좀 넘게 걸렸죠. 네, 박전 대통령이 영장심사 출석을 위해 이곳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게 어제 오전 10시 반입니다. 그리고 구속이 결정된 게 오늘 새벽 3시 3분이니까 구속 결정까지 16시간 30분이 걸린 셈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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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기록을 검토하며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도착한 지 이제 3시간이 다 돼갑니다. 다시 서울구치소로 가보겠습니다. 이세영 기자 상황 전해 주시죠.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 뒤로 보이는 서울구치소 안에서 수감 생활을 시작한 지 어느덧 3시간이 다 돼갑니다. 지금 이곳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여전히 정문 앞에 많은 경찰 경력들이 삼엄한 경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박전 대통령이 탄 차량이 이곳 정문을 통과할 때 100여 명 가까운 지지자들이 모여 태극기를 흔들고 소리를 질렀는데요. 현재는 상당수가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하지만 날이 밝으면서 지지자들이 다시 모일 가능성도 있어서 경찰은 400m가량 되는 구치소 진입로에 인간대를 형성해 돌발 상황에 대비할 예정입니다. 또박전 대통령의 구속을 환영한다며 꽃을 들고 나온 사람들도 있었는데 다행히 지지자들과의 충돌은 없었습니다. 앞서